안녕하세요. 이기름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미지를 제작하는 툴로 잘 알려진 어도비사한테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 고객이 어도비사한테서 협조 공문을 받았는데요. 어도비사 측에서는 법무법인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고 있다는데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협조 공문이 오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면에 써져 있는 그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건데요. 법무법인은 어도비사한테서 수신 회사가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였죠. 따라서 만약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도비사의 제품이 워낙 많이 사용하는 거여서 문제라는 거죠. 속된 말로 털면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아크로바 리더 같은 pdf 문서를 읽는 뷰어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사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흔히 어도비사 하면 잘 알려진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에펙 등등의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건 주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과 관련이 돼 있고 저희 고객이었던 회사는 업무 특성상 폰트와 아크로바리더 같은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법무법인에서도 포토샵과 같은 디자인 툴을 기재하지는 않았죠. 즉 충분히 알아보고 보낸다는 겁니다. 이 협조 공문에서도 일부 적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저작권법 제124조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저작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다음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행위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어도비사의 협조 공문은 아마도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문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법무법인이 발송한 내용 증명도 그 법인의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완전히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 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이 공문을 보시면 우선 서두는 형식적인 인사말이고요. 두 번째부터가 핵심인데 두 번째 항에서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어도비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저작권법 제124조에 저촉되어서 같은 법 제136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성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도비사에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사실상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도비사 측에서 저희 고객의 사용 실태를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나열을 해주고 저희 고객 회사에서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역을 알려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품을 구입해서 분쟁을 키우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사실상 겁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중하게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인 구성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도비사에서는 자기 회사만의 양식을 첨부해서 이 사용 실태를 알려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네요.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사업자도 함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침해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게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다면 회사나 사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웠던 것은 저희 고객 회사는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를 기업 차원에서 복제하거나 또 다른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이 회사는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편이었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어도비사의 일부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는 거였죠. 그것도 현재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라 이미 퇴사한 직원이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이어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약간 억울하죠 이럴 땐. 물론 큰 문제 없이 해결되긴 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도비사의 소프트웨어 하나쯤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기타 상용 소프트웨어를 소유한 기업들은 특정 법무법인에게 이와 같은 업무를 위임해서 주기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저작권 문제로 내용 증명을 받으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죠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또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